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o y boy, boy, boy, 뭐야 뭐야 뭐야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o y boy, 자 아, 여러분 저번에 못 잡았던 농어 재도전을 위해 오늘도 청호동에 기어 나왔는데요. 저번에 정말 어처구니 없이 크릴로 농어 잡으려다가 엄한 고등어들만 죽어 나갔는데요. 낭린이 여러분들 농어는 루어 웜이나 지랭이로 잡아야 한다는 놀라운 사실. 머릿속에 문신을 새기시고요. 자 오늘은 성공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람쥐. 확실히 지랭이를 따라서 그런가 너무 조용한데요. 아 여기가 포인트가 아닌가? 네, 조금만 더 해보고 입질이 전혀 없으면 포인트를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아 어찌 된겨? 아 신난하네. 네? 또 포인트를 옮겨볼까요? 저 건너편으로? 저기 자리가 있긴 있나? 아이 미치겠네. 아무래도 여기는 안될것 같죠? 갯배 있는 데 쪽으로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바이마을 개빼 앞에 포인트로 옮겼는데요. 크리를 달아도 지랭이를 달아도 꿈적도 안하네요. 아 오늘 뭔일이래? 아이 큰일났네. 어디로 가야돼? 아 오늘 망했네 망했어. 여기서 한시간만 더 버텨보고 마지막 포인트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아이 농어는 개뿔. 황어라도 물어라. 아무거나 물어라. 망댕이도 좋다. 아이씨 환장하겄네 지금 마지막 포인트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와 오늘 물속에 뭔일 있었나? 아 이럴 수가 없는데 아이 대박 와 꼼짝도 안해요 꼼짝도 오 지금 두놈다 살짝살짝 까딱까딱 뭐지 뭐지? 화끈하게 불어 어? 제발 제발 도망갔나? 제봐 아무거나 물어어 이거 뭐 달린 것 같은데 오 어, 있다 있다 있다 이쌰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무겁지는 않고 오씨 대장인가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뭐 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뭐. 에이씨 아... 떨어졌어요 도망갔나봐요 안 보이는데 아이 젠장아이 와 입질 입질 입질 입질 으쌰. 아이 또 장어 같은데 으 장어도 좋다 아무거나 올라와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장어 아니네? 어, 여러분 보리멸이에요 보리멸 드디어 보리멸이 나오기 시작했구먼 어, 반짝반짝 예쁘게 생겼죠 <웃음> 아 놔주도록 가고 있습니다 올해 첫 보리멸이에요 으쌰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오 대박 너 온가 제발 어이쌰. 뭐야 뭐야 뭐야 뭐뭐뭐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음, 여러분! 또봐요 또, 봐요, 또 잡았다! 뒤지야 잡았어요! 너무 잡았어요! 으아, 대박! 으아, 여러분 으아, 농어 잡았습니다. 어머, 으씨, 깜짝이야. 으, 으, 대박, 으, 대박. 으아, 으아, 멋지게 생겼죠? 오 대박이에요, 대박. 아, 드디어, 드디어 잡았습니다. 으 <웃음> 어, 멋지게 생겼죠? 에이, 바보 같은 놈. 나한테 잡히다니. <웃음> 요 놈은, 첫 농어니까, 예, 놔주도록 가고 왔습니다. 잘 가거라. 그래. 으쌰! 오, 지 없어졌다, 지 없어졌다. 어, 치어, 세다 치어, 졌다으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어대 세대, 어대 세대, 세대, 세 야, 야. 대대 세대, 세대, 아대. 어. 우슉. 와! 아, 잡았다, 잡았다. 어. 아대. 어. 어, 저기 보이시죠? 어. 아씨. 오씨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으아, 여러분 또 잡았습니다 또 잡았어요 아 대박, 대박, 대박 예, 아까랑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대박. 어 손맛 죽이는데요. 오 놀래라씨. 아, 여러분 두 번째 농어예요. 두 번째 농어. 에 사이즈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손맛은 아주 죽이네요. 아 대박. 에 이놈들 놔주도록 가겠습니다. 야잘 가보라. 시오이것도 어, 입질 있었는데. 오 어, 뭐야 뭐야 뭐야. 강원가? 우와 도다리요 도다리? 야 깨끗하고 예쁜 다리다리 다리 도다리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어어어 오랜만이네 자 요놈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거라 으아 또 잡았다 또 잡았다 오씨 와 여기 농어 밭인데요 농어밭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오 대박 오 대박 아, 야시오 와 이번에는 지알이꽤 좋은데요? 와 여러분 대박이죠? 아 대박 대박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대박 손맛 죽여요 아주 와,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대박 아 너는 더 커서 보자 아시아물었나 빠졌나? 오 이따 이따 이따 이따 다있 오오! 친다 친다 친다 오 대박 대박 대박 오 대박 대박 대박 농어봤지요 농어 봐. 오오!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요번에 조금 작은데요? 농어가 아니잖아. 아, 고등어네요. 고등어? 아이, 네가 왜 지렁이를 먹어? 아이씨, 지렁이 없는데? 아이, 장찮아이 바보 같은 놈. 떠져. 아이씨. 아이씨, 지금 현재 시각은 새벽 5시 40분인데요. 갑자기 입질이 딱 끊겼네요. 아이, 집에 가기 전에 한 마리만 딱더 잡았으면 좋겠는데. 포농어로 마무리합시다. 포농어로 마무리합시다. 한 마리만 더 올라라 제발 제발 제발 오늘 농어 갈다고 세 마리나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미션스 업세스죠 예 여기 청어동 수로에 농어가 진짜 잘 잡히네요 아 대박이죠 그럼 전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청어동으로 농어 잡으러 오세요 안녕 다음에 봐요.